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Hoy viernes vamos a tener una entrevista ¡Wow! Es la primera vez que nos entrevistan para un periódic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ntonces estamos muy emocionados Vamos a salir en el sol de Tampico No sé exactamente cuándo Pero la entrevista y la sesión de fotos va a ser hoy Una cosa que a mí me encanta hacer y que no podía hacer nunca cuando estaba en Japón es manejar Lo disfruto mucho, me desestresa bastante manejar Entonces ahorita voy muy a gusto aquí manejando en mi coche y voy rumbo al salón de belleza Porque me voy a arreglar para la sesión de fotos y salir decente Y ya estoy completamente transformada Gracias a Yoli Se lo recomiendo si están aquí en Tampico Salones Yoli Pueden hacer magia con ustedes como podrán ver Y ahora sí, vámonos a la sesión de fotos Bye ¿Qué es lo que más te gusta de ella? Me gusta que siempre está feliz Es una persona muy positiva y alegre Y transmite esa alegría s sí. i e m p o e q u es lo que más e g u s t de a ¿Qué es o q u n m e u a e l a a a c c e r chicos, íbamos terminando nuestra sesión de fotos como podrán darse cuenta traemos nuestro uniforme de pareja uniforme look sí, estuvo muy divertido, nos gustó mucho les vamos a dejar el link aquí abajo en la cajita de descripción pero no sé si vaya a salir esta semana o la siguiente entonces les avisamos si no, ya saben en Instagram pero en El Sol de Tampico vamos a estar siendo publicados muy pronto sí. gracias. gracias oigan chicos hoy es sábado y hemos venido al supermercado a comprarle un regalo a mi sobrinito porque hoy es su cumpleaños y vamos a ir a su fiesta en caravana estamos muy emocionados porque nunca hemos ido a una Así que vinimos a comprarle su regalito, ahorita les vamos a mostrar si le compramos. Hayato, ¿Luisito? o f a n teotonga chup s a l c a Luisito... Uh. Eh. Luisito, ¿dinosaur chuaje? No, dinosaur c u a j e i n o s a u r chuaje? ¿Nesal c h u a e s e s a l egging? No sé. Este es muy o n i c e 어떻게 o s 이렇게 a m 무 o 아, 이런 이거, 이거. 이 이거, 수 있을 것 같아. 이빠랑 <웃음> 그리고 이오 하야토랑 이오 하야토~~ 나이억이없이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없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그냥 밖에서 넣는 게좋았 아, 그러면 이런 t 이스타일 아, 시, 시, 시, 시. 이런 거나 뭔가 이렇게. 오, 하래, 이거. 완전 액티브 네. 이걸 어떻게 넣는지 난 몰라. 그냥 이렇게? 시, 이렇게. 아아, 아아, 이렇게. 예스. <웃음> yes. hours later. 에 hemos decidido comprar este o c h c t o q e se llama El Toro Loco. 로로 로코, 로코, 베스트라데, 이스비토 sí. <웃음> 건물도 이제 준비했고 지금 루이스토 집에 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멕시코는 하는 이벤트가 다 크다. 진짜. 근데 지금 코로 짱 때문에 그냥 크게 뻗어 있는 못다니까. 숫자 안에서 뭐 한다고 해요. 나도 처음에 칼코니까 키퇴, 하우이스. Very original Mexico. 아하.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궁금해. Mm -hmm. 멕시코 스타일로 하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Mm -hmm. 거의 다 왔는데 길을 잊어버렸다고. <웃음> 오랜만에 여기 운청했어. We are lost. No we're not lost. We are going to be there soon. Soon. I think it's. 다음 길에 있어. 다음 길? 아까도 뭔가 다 다음 길이라고 했는데 아니 다 다음 길에 가야 어 근데 오케이, 거기에서 살고 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알아 우리 어, 어, 어, 어, 길이 안 잃어버렸어 진짜 야 거기다 찾 길이 안 잃어버렸어 보어 우리 찾았어 <웃음> 근데 우리 쉬, 쉬. 이 가고 치푸니까그래서 아하, 아하, 아하. Go, go, Luisito. What? 네, They have dinosaurs. What? What? 우리 <Adams> a <Aurora>, t <Fifth> Hola. Hola. l u i s i No, yo no he r e c b i d o los videos s h o m é r e n s e a los tres años! ¡Ay! ¡Anda, ¿por qué me hizo zurfada? ¡Hola! a e s, ¿s t n m u l p u e d e n salir en el video? ¡Sí! í ¿Sí? p a r ah, a YouTube! <laughs> ¡Felicidades, v i yeah. ah, ah, ah, okay. s i t a ¡Ale! ¡Roar! r a í ¡Son m u l son muy! ¿Ok? ¿Y lo que? ¡Sí! í gracias! s g u a g r a c i a s, ¿s, ¿s Qué s Sí. o w u é padre. Crisito, muchas felicidades. Te queremos mucho. Sonbu. Sí. v m o s dice papi. Wow. Ahí e s m á n los controles y paletas. Ah, okay, perfecto. l u i s i t o á n i m a n i m o ánimo, ánimo, ánimo, ánimo. Got done. Sí. Sí. Nos vamos a bajar tantito a saludar a mis tíos oh, oh. Nos dieron paleta de plátano Y también hay trorelote no, Bananas sí. i g o banana, c o n d trorelote machizo Ok Opsusurro Tamoy y c h i l i catungo Ah, oh, m u a h o Gracias Oh <laughs> I am the best h Te tenemos una noticia ¿A vamos dónde vamos? a s a ir a pasear ¿A pasear? ¿A pasear? ¿A pasear? ¿Vamos? A, pasear ¿A, ¿A pasear? ¿Quieres ir a pasear? ¿Sí? ¿Al parque? Vamos al parque ¡Vamos! Ah, tranquila, tranquila, tranquila. Ya, Ahorita vamos a ir a un parque nuevo El que nunca has oh, ido Nunca te traen a este bonito. parque mi panchita Vámonos Chicos, hemos venido al parque De la laguna del carpintero Que muchos de ustedes nos dijeron que estaba Muy bonito y que lo teníamos que venir a ver Tengo muy buenos recuerdos De mi infancia aquí como buena tan pequeña Y lo estoy viendo que está Muy bonito, muy modernizado Está muy lindo aquí Mira 이구아나~ 오라~ 아, 과일렛 있음 이해가 가버렸어. 오늘 우리 멕시코에 온지딱 산다~ 아, 네. 예~ 산다, 아, 기념일 그림도 같이 축하하고 있어. 응. 보세요, 팀 모습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볼수 있죠. 바이라, 바이라, 바이라! Chicos, ya nos hemos venido a sentar un ratito a descansar. Prima está un poco cansada de su caminata. Primero una perrita muy delgada Antes de que yo me fuera a Asia La dejé pesando 5 kilos Y ahora pesa 9 kilos Mi papá decía que Ella se sentía muy triste porque yo no estaba Y le empezaron a dar mucha comida Y engordó mucho, así que ahorita la tenemos okay. A dieta, caminando Y pues y por eso la traemos Al parque a caminar p r i Mira, miren, saluda h o l 그린다 프린 <웃음> <웃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멕키스코에 들어온 지가 한달 됐는데 발랐나? 너무 발랐어 너무 발랐지? 나도 네, 그런 네. 생각이 있어 근데 네. 그한달 중에 내가 멕키스코에 와서 문화 충격? 아, 칼차 씨. 있냐고 그런 코멘트가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까 해요. 나도 너무 궁금해. 궁금해. 근데 내가 진짜 생각해 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그 이유가 내가 멕시코 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먼저 갔잖아. 그래서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뭔가 그런 충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일본에서 멕시코에 왔다면 아마 와 이거는 좀 문화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아무래도 레디포스 문화? 그거는 땅이도 많이 느끼지 일본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남자들 안 하는 느낌? They don't open the door. Uh -huh. <웃음> 근데 일본 사람은 남자 여자에 뭔가 자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서 남자라서 여자한테 그거 해야 한다. 뭔가 이런 생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 문화 생각에는. 없어. 그 g e n 문화 uh -huh. 없어. 요즘은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문화가. Uh -huh. 예를 들면, 가방 이렇게 들거나, 네. 그차 문을 열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그차 아. 있는 저게 남자가 그냥 아. 서서 이렇게 음. 가는 거? Uh -huh. 그런 거 요즘 하는 남자는 많아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외국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Uh -huh. 하야또한 온병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너무 잘해 한국인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났으니까 그거를 내가 보고 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제 <웃음> 볼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했어요. 하야 또랑 뭔 차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랑 모나 차 있었지만 이런 거 하나 아니었어. 아, 그리고 가정 문화. 아 가족 문화. 그거. 모든 것들 을 엄청 그룹으로 하는 거. 생일파티 하든, 뭔가 저녁 같이 먹든, 뭔가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놀랐어. 응. 응. 특히 내가 일본에서 많이 그냥 이런 파티 같은 거는 많이 안 했어. 우리 가족이? 하는 가족도 있어, 일본 사람 중에도. 응. 그래도 우리 가족은 많이 안 해서 주말마다 가족 같이 가르냐 사다 먹거나 응. 아니면 생일파티 있으면 응. 같이 축하하고 그 루이스이 또 그 생일 파티도 갔는데 응. 거기에도 가족들 많이 갔잖아요? 응. 친구들도 많이 갔고 응.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지내는 문화? 라는 게 조금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 나도 사실 멕키시코 올 때마다 엄청 많은 사람들 나를 축하해 주는 거야 우리를 예. 결혼 축하해 아니면 응. 베이비엔데니더 그렇게? 그리고 그때 너도 생일 파리 있었잖아. 모두가 쪽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축하해 주니까 음. 기분 좋죠. 음.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음. 나는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응? 그리고 고려 워써 내가. 아하, 아,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멕키스코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아.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어디? 레스토랑, 숍에 들어갈 때 항상 아, 인사를 하잖아. Buenos dias, buenos tardes. Buen provecho. 맞다. 저번에 그 턱꼬치를 갔는데 이제 나가는 손님이 우리한테 Buen provecho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서 내가 <목소리가> 대답을 못 줬어. 너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그냥 응. 왼쪽으로 해준 거잖아. 응, 네그 문화, 덕분에 뭔가 멕시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잘할수 있는 거 같아. 응. 그 문화도 나는 너무 좋아해. 응. 네, 나도. 너무 좋아. 아직도 내가 어려운 거는 팁 문화. 아, 그건 나 한때 이제어려워졌어 일단 나는 <웃음> 6년 동안 멕시코에서 안 살았으니까 기억이 없어서. 이억이 없다. 진짜 그리고 아직 좀 어려워. 어, 팁도 내야 돼. 네. 아시아에는 없어요 팁 문화가. 음. 도와주신 사람들한테 음. 이런 팁 내는 문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는 아 그거는 진짜 나한테는 문화 충격인 것 같다. 음. 아 그런 팁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 음흠.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하는 방법이 달라.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가잖아? Uh -huh. 근데 계산을 할때 그 한국이나 일본은 그 계산 카운터에 가서 uh -huh. 계산을 해요 um. 근데 여기는 그 스텝이 uh -huh. 그그 자리까지 와서 거기서 계산을 하잖아 그리고 uh -huh. 스텝분들이 모두 그 카드 계산하는... 거지 uh -huh. 어? 그. 그 카드 마치 네, 마칭! 이거 가지고 있잖아! 테미널! 테미널? 이름이 테미널 너무 신기했어 모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서 uh -huh. 계산을 하니까 그거 너무 달랐네요 계산을 하는 방법이 uh -huh. 야채를 약으로 씻는 거아 사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 그거 나한테 큰 문화 차이였어 나는 한국에서 다니아가 갑자기 감자를 이렇게 씻는 거야 이게 봤더니 다니아! 다니아! 뭐하고 있어? 다니아! 근데 모두 야채들 먹이 전에 지소야치 아니야, 그냥 물로 간단하게 씻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냥 세차로 잘. 나 그거 아, 우리가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면 레토스라면 이런 약. 아, 맞다, 맞다, 맞다. 아하. 물 안에 넣고. 음. 그거 봤을때또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 나한테는. 아. 다니아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아.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나한테는 뭔가 다니아 뭐 하고 있어? 뭔가. 그 코타치야 나씨 소야래. 아니야 안현. 아기 치쿤 코로나 있잖아. 네시시시시 시. 근데 이제 괜찮아. 응. 시 그냥 그냥 나라마다 다르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물로 간단하게 씻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골조샵이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재미있는 거 하야 또 골돌척. 모든 것들 엄청 빨리 빨리 해요. <웃음> <웃음> 엄청 빠른 행동력이 조금 문화 차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 우리가 저번에 그 인터뷰를 봤는데 어. 그 인터뷰 사람도 바로 연락을 해줘서 그 다음 음. 그냥 WhatsApp으로 얘기하자고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자고 하는 그런 핸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좋아. It's effective. 네 아마 그 정도. <목소리> 아무래도 그냥 씨, <목소리> 씨, 엄청 다른 거는 많이 있어. Uh -huh. 음식도 다르고 사람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uh -huh. 그러는데 시, 진짜 한국 덕분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uh -huh. 그래도 하얏트 콜토리 쪽다재미있어서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 뭐가 그런거 보통 일상 안에 있으니까 그런 시. 생각 안해 그냥 아하. 매일매일 하고 있는 활동이 있지만 아하. 사실 c h e m i s o choconsenga camión, dar una ararantala. Allá. Mm. Prim feliz con su papá en el parque. Mm. ¿Quieres comer helado? ¿Lado, h e muevo? ¿Ice cream? Ok. Yes, buen provecho. De y todo aquí más. ¿Tú quieres comer helado? ¿Hm? ¿De qué sabor quieres? ¿De chocolate o de fresa, Prim? <웃음> 음 어, 지금까지 한 달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생을 보내고 있어요. 또한달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아마 재미있게 보내수 있을 것 같아요. 음. e s i les gustó el video, por favor, no olviden regalarnos un me gusta y compartirlo con sus amigos y nos vemos en el siguiente video. Adiós. Adiós. <웃음> Qué bonito.